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고용산재 성립신고 후 계산보험료 산정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설면허를 획득해서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더니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 서식에 계산보험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사업장 관리 번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하기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계산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계산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수총액을 먼저 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도급 공사만 하는 경우에 보수 총액은 원도급 공사 금액 곱하기 27% 곱하기 당해년도 개월수 나누기 1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용산재 하수고빈 사업주 승인공사가 있는 경우 계산보험료 산정에서 보수 총액은 원도급 공사 금액에서 고용산재 하수고빈 사업주 승인공사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27%를 하고 곱하기 당해년도 개월수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말하는 공사금액은 공급가액기준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보수총액을 산정을 하고 이 해당 보수총액에서 고용보험 비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할 고용보험료가 되고 이 보수총액에서 산재보험 비율을 곱하게 되면 납부할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 성립신고 후 계산보험료 산정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